주식한지 벌써 2년이 넘었네요. 처음에 시작할 땐 50만원 정도로 심심풀이로 시작을 했었죠. 지금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주식으로 잃은 돈 찾아보겠다고 다시 주식을 했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2천만원이 되었네요. 게시판 보면 1억을 잃으신 분들 그 이상 잃으신 분들도 많고 1억을 잃어도 돈 모아서 또 주식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전 2천만원이라는 돈 2년 넘게 아침에 회사 다니고 저녁 때는 친구네 호프집에서 알바해 가면서 한 달에 230 정도를 벌면서 거의 쓰지도 않고 다 바친 돈이네요. 50만원 만회하겠다고 한 달에 번돈 중에서 100만원씩 꼬박꼬박 주식계좌에 넣었었죠. 형편 어려운 친동생에게는 나도 돈이 없다며 옷한벌안 사주고 맛있는 거 하나 제대로 사주지도 않고 주식이 안 되니까 괜한 동생한테, 저 어렵다고 너까지 이러면 어쩌냐고 화만 내고, 이런 제가 한심하고 인연 이상 하면서, 내가 주식 도 하면 손가락 자른다고 맹세도 해보고, 주식 계좌도 아예 해지시키고 결짓 다 해봤습니다. 웃긴 게한푼 없을 때는 아예 마음 없더니, 조금만 돈이 모아지면 미친 듯이 주식 계좌 다시 만들고, 나도 모르게 또 주식을 하고 있다군요. 주식하다 좀 벌면 무슨 귀신이 쉬는지 그래 이제 시작이야 이젠 이든 돈다벌수 있을 것 같아 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 건다 팔고 나면 오른 걸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손해는 손해를 볼뿐2천만원이라는돈 저한테는 정말 큰 돈입니다 제가 500만원 마이너스일 때도 이 생각을 했었죠 나한테는 정말 큰 돈이라고 500만원 마이너스일 때 조금만 복구하면 그만해야지 그러면서 마이너스 천만원이 되었고 여기서도 조금만 복구하자 이러면서 2천만원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돈 벌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회사 동료는 1 천만원으로 시작하여 1 천만원 가량 수익이었습니다. 거진 100% 수익이었죠. 하지만 작년 5천만원 마이너스입니다. 주식은 잃어도 벌어도 사람의 과욕 때문에 떠나기 힘듭니다. 돈만 원 아까워했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네요. 인터넷에 깡통 찬 분들 다시 시작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네요.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니 몇 번을 깨달고도 욕심이 생겼습니다. 주식하는 분들 저도 안할 거지만 잃으신 분들은 원래 내 돈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잊으시고 버르신 분들은 나에게 행운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이젠 그 행운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식 접으세요. 돈 벌어서 내 이쁜 옷 나한테 투자하세요. 주식의 마지막은 내 편이 절대 아닙니다. 주식으로 좌절하시는 분들에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주식을 권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바둑에 급수와 단위가 있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기너즈 럭에 위해 처음 얼마간의 수익을 보게 되는데 대개 이맛의 주식에 빠져들게 되지요. 공돈이 생기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날아갈 듯하였고 세상의 돈이 다내 돈처럼 보이게 되었지요. 매월 받는 월급은 껌값으로 보이게 되고요. 바둑이나 골프는 젖 바둑이나 핸디가 있지만 주식 시장에는 초보라고 해서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초보자들이 판판이 깨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겠지요. 주식 좀 오르면 동네 아줌마까지 설쳐대곤 하는데 그런 아줌마들이 돈벌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노름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문 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진한 사람들 살살 꼬셔놓고 빠져들면 돈 거덜내고 심지어 가정까지도 거덜내게 되지요. 제 주변에 주식하는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 얘기해보면 진짜 주식에 대해 너무도 모르면서 주식에 돈을 넣어두고 있답니다. 노름판처럼 전문 사기꾼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 쉽다고 착각해서 그렇지. 주식시장은 어찌보면 노름판보다 더 냉혹하고 잔인합니다. 기관이나 외인들 그리고 고수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돈들은 결국 그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올 돈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부터 제 경험담을 얘기해 드리지요. 저는 현대자동차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주식투자는 회사에서 나오는 자사주를 빼고 내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회사에서 거의 수익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데이트레이딩에 빠져도 보고 보유종목이 관리종목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증권주를 상투잡아 600만원 날렸고 친구가 주식으로 불려준다고 하여 1억원을 맡겼다가 모두 날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유한 종목이 관리 종목 되면서 4천만원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직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실패에 너무 오래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달 정도 데이트레이딩 하면서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정신이 없고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물론 회사일도 등한시될 수밖에 없었지요. 근무 시간에 주식 관련 기사 보느라고 어디 이리 손에 잡혀야지요. 내가 봐도 참 한심했었지요. 내가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사원은 바로 해고했겠지요. 그래서 주식 투자 패턴을 바꿨습니다. 장기 가치 투자입니다. 실로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를 골라서 제 가치를 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겁니다.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순전히 경험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 마음도 편하고 회사 일에도 전혀 지장받지 않고 재산은 늘어나고 인생이 날로 즐겁더군요. 종목 선정할 때만 집중적으로 시간을 할애하고 그 이후에는 가끔 시세만 보며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주변에 하도 주식으로 손실보는 사람이 많아서 한 20여 명 정도에게 저를 따라오게 해서 수익을 올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전에 사두었던 워렌 버펫의 완벽투자기법이란 책을 보게 되었는데 내가 꼭이 방법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꼈지요. 왜 내가 진작 이 책을 읽지 않았을까? 좀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지금 훨씬 더 부자가 되어 있을 텐데 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천만다행이지요.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부추기 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유자금으로 중장기 가치 투자를 하시면 절대 인생에 좌절하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젊음과 건강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주식 투자의 고수 영원한 투자의 고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그 누구더라 조지소로스 아님 모모 법펫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들마저 한참 잘 나갈 때마저 투자의 참패를 해서 거덜나기 직전까지 가곤 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물론 잘 아시겠지만 투자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그거 곰곰이 생각해보니 먼데서 찾을 일이 아니더군요. 지금이야 어떤 상태건 우리 모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건 주식투자의 성공 여부는 어떤 특별한 기술적 노하우에 의해 판가름 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노하우는 흔히 생각하듯 기계적인 또는 수학공식적인 그런 기술적 노하우가 아니라 그런 노하우는 있을 수도 없지만 바로 우리들 자신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기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잘 다스릴 수만 있으면 바로 우린 최고의 투자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성공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란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하나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에 영원한 고수도 하수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막연한 말 같지만 제 자신 숱한 고생과 처절한 노력과 긴긴날의 고민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번쩍 깨달은 결과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때서야 원가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색바랜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모모 안봉을 아침부터 반나절이나 죽어라 하고 열심히 기어올라 이제야 정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전 그만 깜박 방심했습니다. 차르르륵 무슨 소릴까요? 그건 제가 사정없이 추락하는 소리입니다. 반나절을 죽어라 하고 기어올랐는데 추락하는 건 그야말로 몇 초도 안 걸리는 순간이더군요. 그후전 6개월을 목발 짚고 나녔습니다 주식 투자, 기술적인 노하우 없이 덤비는 것도 무모한 짓입니다. 그건 등반에 대한 기술도 없이 용기나 호기심만 가지고 암벽에 무모하게 매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곧 죽음입니다. 몇년전 어설픈 암벽 등반 기술만 믿고 10월에 인수봉에 도전했다가 참변을 당하는 것처럼 그러나 기술만 믿고 덤비는 건 더더구나 자살 행위입니다. 1년 내내 벌어들여도 방심하는 순간 제가 안봉에서 추락하듯 그렇게 단 한순간에 모든 걸다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시는 분들은 그냥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 개미처럼 벌어서 한순간에 정승처럼 날려버리곤 해서 그런 것 뿐이지 마음을못다스리면그 어떤 노하우도 투자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실패하셨다면 찬찬히 과거의 투자 패턴에 대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뭔가 답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처럼 안봉에서 추락해 목발의 6개월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에서 뒤늦게 아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었구나 하고 깨닫지는 마시고 말이 목발 6개월이지 그거 안 당해 본 사람은 그 고통을 모릅니다 안봉은 또 얼마나 그리웠었는지. 그 당시 그게 사실 더큰 고통이었죠.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빕니다.